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어,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번영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단도 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의지와 행동이 실패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추진력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과 수행에서 어, 실패한다는 거죠.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선택을 어떤 걸 선택하냐 하면 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늘 아, 의심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일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요. 근데 예수님도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너희들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의심하고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 구조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어떤 것도 다 적극적으로 일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일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것이 번영과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은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이 부근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세번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하고 14절부터 16절하고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약간 우리나라 말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렇게 세개로 나누어서 묵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어떤 것을 그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12절에 보면 은 나오는 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주 친근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본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친근감을 갖고 귀를 쫑긋해서 듣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루라라는 헬라어가 카테르 가제스테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구원은 칭이 성화 영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그건 칭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성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의 삶이 오늘 잘 살으라는 것. 너가 성화에 대한 삶을 제대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보면 완성하라 달성하라 라고 번역합니다. 아마 완성하라든지 라 달성하라라고 번역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겠지요. 두 번째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16절에 보면 은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런데요. 이 밝히다는 말이 여러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너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라고 이제 이 번역하는 분이 계시고 또한 사람은 너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나 다 정확한 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굳게 잡아라라는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다라는 것은 음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에페콘테스를 굳게 잡아라라는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에게주다이 성경을 굳게 잡아그런의미입그다의미입그다음에1그다음에 보면 절에보면다 거의 마지막에 보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 15절이네요. 15절에 보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1 5절에 빛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가 아 5장 14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빛하고. 오늘 15절에 나오는 빛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태양은, 태양은 빛을 발하지요. 그런데 태양 그 자체, 발광체 그 자체가 포스테릅니다. 그리고 빛, 태양이 발산하는 빛은 포스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5장 14절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세상에 빛이다는 것은 포스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얘기하는 빛은 포스테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빛이 그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 왜냐하면 5장 14절에서 마태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 발광체고 너희들은 정말로 빛이다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예수님부터 받아가지고 가서 비치는 거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빛이 아니라 빛 발광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을 발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꽉 붙잡고 아니면 말씀을 너희들이 선포해라는 거예요. 빛으로요.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체가 발광체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포스테르는 스타, 별입니다. 별이 빛나 그다음에 많은 영어 성경이 스타로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라이트로 번역했습니다. 이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인데 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개역 개정전의 한글판에 보면 봉사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는 레이투로기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예배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섬김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계속 완성시켜 가라 라는 의미지요첫 번째는 내주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하여 순종하라, 세 번째는 함께하라, 함께 기뻐하라라는 세 개로 나누어서 12절, 13절, 14절에서 16절, 17에서 18절을 세 개의 구성으로 나누어서 한번 묵상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과 10 삼절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자, 구원을 이루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성화의 삶, 크리스천의 삶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너희들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직장에서 얘기하면 사장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이 너희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넌 크리스찬처럼 생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늘 너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생활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데 항상 순종해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자,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뭐비 오는 날 공동묘지 갈때뭐 귀신이 팍 나타나서 꽉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소름이 끼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전율이 일어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물도 두 가지지요 기쁨의 눈물이 있고 슬픔의 눈물이 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슬플 때 울지요 그러나 기쁠 때도 눈물이 나지요 그 기쁠 때의 눈물입니다 이 오늘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전율을 느낄 때이 소름이 끼칠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순종하고 그리고 그런 전율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3절이 우리 한글 성경의 개역 개장판 보면 은 13절이 14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됐어요 그러나 헬라어 보면은 13절 처음에 가르라는 헬라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은 번역되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후로 번역했습니다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들의 이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 이라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왜냐 하면으로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너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너가 이루어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신문 보면 은 그런 얘기하죠. 눈에 귀신이 쓰여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없고 사탄마귀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특히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 일에 대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이 곧 하나님께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태어나지요.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태어나는 것과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모세가 얘기했듯이 강건하면 70, 8 0이래죠그 연수가 사는데 그것은 내 의지대로 산다는 거죠. 그 의지의 삶이 너희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성화의 삶. 내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동기부여와 능력주심과 기쁘신 뜻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영화롭게 너희들이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 안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와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방탕의 삶을 산다는 거죠. 내 마음이 방탕해진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멀리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삶을 산다는 거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금시 발복은 될수 있지만 영원한 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12절부터, 아, 1 2절에 14절부터,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사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지요. 원망은 불평하는 겁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비는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이르는 겁니다. 그게 시비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 자체가 성화의 과정인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한다는 것은 자원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크리스찬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홀터리스래요 너희들이 얼굴에, 뭐말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에 는점 있으면 다 빼지요. 얼굴에 점 있는 거다 빼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외국에서 철광석을 들였다가 포항제철에서 철을 만들 때그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죠 용광로 들어갔어 너희들이 풀무에 들어갔어 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온전하게 너희들은 순전한 것만 남았다 성성스러운 것만 남았다 그것 이유래요 이 왜냐하면 너희들의 원망과 시비는 그런 흠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9장, 아, 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하고 음난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5절에도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렀지만 너희들은 그중에 살면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빛을 받아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빛을 나타내라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성화에 대한 과정이라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안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박고 그것을 잡지 않으면 부평초처럼 흔들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을 읽고 었 묵상하면 마음이... 정원 되지요, 흔들리지 않지요. 그리고 말씀에 굳게 잡은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정해서 결정해서 가는 삶은 그것이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의 눈은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옳게 보이지 않고 그건 헛수고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섰을 때 내가 하는 일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에는 마지막이래요. 종말래. 하늘 나라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너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다 하늘 날아갔을 때 심판을 받지요. 그럴 때 너희들은 뭘 했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학생들에게 집에서 부모님이 뭐 도와달라 해서 이것저것 도와주다가 너가 학교를 제대로 잘 못치지 못하고 성적을 잘 못받았을 때 부모님이 도와준 거다 잊어버리고 너 성적 왜 F받았냐. 왜 A받지 못했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일에 바빠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못하고 세상에 바빠서 취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묻지요 나는 너를 생명을 줘서 저 땅에 보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너가 자랑거리를 얘기해봐라 아니 나는 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뭐하고 명예도 뭐하고 뭐하고 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다 난 나를 위해서 뭘 했냐라고 묻지요 그때 자랑거리가 뭐냐 하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로 심판대 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한것 그것만이 인정해봤죠. 자랑을 무엇할 것이냐. 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의 역할, 무엇 했냐라고 물을 때뭘 하겠습니까? 자랑하겠습니까? 무엇 주님 앞에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이 아무리 학기 중에 알바 잘하고 뭘 잘했다 하더도그 학생의 마지막에 한거못한가는 성적표래요 A를 몇개 맞았냐는 겁니다 A를 많이 맞았으면 잘한 거고 A 못 맞았으면 엉터리 너 학교 엉터리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홍 25장의 착한 그 종들의 비위죠 다섯 달란트하고 두 달란트 얘기요 다섯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얘기하지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이 땅에서 자랑할 것을 잘 준비하고 갔으면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엉터리로 내 욕심만 살고 내 것만을 했으면 한달안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요 우리는 정말로 자랑할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겜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잘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전제로 드린다. 전제는 뭐냐면 예물에다가 술 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의역한다면은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예배 잘 되는 거 보고 내 자신이 분골 쇄신해도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내 몸이 부서지게 일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멀리 너와 떨어져 있지만 은 내가 전제가 돼서 드립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아도 기쁘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분골 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는 너희들과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나누자. 부모가 분골 쇄신하는 것이 자식과 같이 기쁨을 나누자. 동고동락하는 거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헌신을 기뻐하자는 거죠. 기뻐하자. 내가 작지만 미약하지만은 미분하지만은 그 미분한 것을 서로 기뻐하자는 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에서 참수당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가 여기서 참수당한다 하더라도, 너희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겠다. 헌신을 기뻐하자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뭘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를 드리자 이것은 영적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재물이 되자라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자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그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화라는 거지. 성화는 대기만성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루어지고 내일부터 노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갔을 때 그때가 영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가 아니고 생명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아니지만 이 땅의 삶은 우리 내 자유의지대로 사는데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순종과 기뻐함으로 삶을 살면서 성화를 이루자는 거지요 그랬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계시록 5장 4절과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보니까 합당한 데 없어요 이름이.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뭐 잘한 것 같은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 두루마리 생명체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서글픈 사람. 그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 내가 크게 울었다 자식이 가보니까 없어요 이름, 부모님 이름도 없어요 형제 이름도 없어요 그 다니던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본인 자신들이 더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화의 지속성을 유지하자는 것이지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안, 그리스찬 회사의 삶, 그것이 본보기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요 오늘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모레모레보단 글패, 점점점점 점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의 삶을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빛으로서 자랑할 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주님 전에 갔을 때 나는 주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어 착하고 잘했 충성된 종이구나.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라고 두루 말에 이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원통한 게 없겠지요. 밖에 내던져서 이를 갈고 어두운 데서 눈물을 흘리겠지요. 그리고 오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목이 잘린다 하더라도 아낌없이 드림을 기뻐하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뻐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자.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 두 배고 슬픔은 반이 되지요.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가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 우리가 다람질하자는 거죠. 100m 넘 달리자는 거죠. 100m 달리는 선수가 옆에 봅니까? 그냥 자기에 주어져 있는 것을 꼬인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람질하자는 거예 그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마태공 24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자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영화가 맞이한다는 거죠. 하늘 날아갔을 때 주님께서 보섬빨로 나와서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탕처럼 와서 안아주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전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운동장에서 100m 달리는 육상선수처럼 경주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